안녕하세요, 여러분 민정쌤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서 있죠. 여러분들께요.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서 걷기가 참 좋으시잖아요. 그래서 걷기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걷기하러 나가시죠. 네, 그래서 걷기할 때 기본적인 자세를 꼭 말씀드리고요. 아참, 여러분들 신발있죠 신발 정말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들 중에서 하이힐이 좋지 않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? 근데 또 하나 요즘에 플랫슈즈 참 많이 신지 않으세요? 플랫슈즈 또 이름이 슬립온이라고 되어 있는 신발들 또 캔버스 운동화라고 되어 있는 바닥이 완전히 일자 형태로 플랫한 운동화들을 신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. 네, 구두지만 바닥이 플랫한 거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사실은 하일이나 플랫슈즈나 모두 발바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요.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발은 걷기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내 척추 라인의 체중을 분산시키고 골반과 다리 그리고 무릎, 발까지 움직임을 굉장히 이렇게 리듬있게 하는 데는 좋지 않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걷기를 좀 효과적으로 내 몸이 운동이 될수 있게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운동화를 준비해 주시고요. 앞쪽에 발가락 부분이죠 이렇게 발가락 부분이 너무 꽉 조이지 않는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운동화 준비해서 신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어, 걸을 때세 가지 포인트 오늘 사용해 드릴게요. 자, 발을 디딜 때 그냥 발을 이렇게 도장을 짓듯이 한 번에 바닥에 디지 마시고요. 자, 첫 번째 발뒤꿈치만 먼저 바닥에 디려보세요. 그리고 발의 가운데 발가락을 위로 들고 계세요. 마지막에 발가락을 바닥으로 내려보세요. 처음에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. 뒷발도 앞으로 오면서 발 뒤꿈치, 발의 가운데, 그리고 발가락. 제가 전에 이 걷길 가입게 된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 부분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제목을 3단 걷기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세 포인트를 꼭 바닥으로 디디면서 그 순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볼게요. 뒤꿈치, 힐, 발의 가운데, 미드, 그리고 발가락. 뒤꿈치, 발 가운데, 그리고 발가락 이 순서로 디뎌어주세요.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바로 걷기 어려우실 테니까요. 맨발로 바닥에서 뒤꿈치, 발 가운데, 발가락 조금 천천히 걸어주세요. 뒤꿈치, 발 가운데, 발가락 이 연습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맨발로 좀 연습을 해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또 골반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. 또 목과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우리 몸에 체중을 이 아래쪽에서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위쪽에만 강한 긴장과 네, 통증들이 쌓여있으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으시거든요. 네, 여러분들 오늘 영상 유용하셨으면요 구독, 좋아요, 또 알람들 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.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걷게 하시고요, 하체와 그리고 전체 모든 체중들이 고르게 편산된 뭐 체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.